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좀 단점이 직구해야 된다는 건데, 전 아이포터 통해서 직구했고, 배송 비용은 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버터랑 머핀이 둘다 검사하려고 우선 두개 주문했고, 어 이게 에센셜이거든요. 원래라면 99.99달러고, 저는 그때 땡스기빙 어, 특별 할인 들어가서 45% 할인 받아서 주문했고, 여기 위선 패널이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세일 한 10% 정도 항상 하고 있고, 그때그때 그때 추가 할인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인할 때 하시면 좀 저렴하게 얘들아, 얘들아, 제일 저렴할 때를 보시고 그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유전자 검사 키트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두개를 애들 입에 넣어서 한 15초 동안 문지르고 다시 이거를 여기 넣어서 여기 실이 있거든요 실로 밀봉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 사이트에 저희 결과가 등록되는 방식이에요 버터의 뿌리도 너무 궁금하고 머핀이 뭐 아빠가 누굴까가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로 했고 여기 샘플 아이디 이거를 사이트에 등록해야 돼요 여기 샘플 아이디를 사이트에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버터꺼 먼저 해볼게요 버터 넌할수 있어 응? 괜찮아? 어디 있어? 하고 간식 줄게 아니야 어떡 기다려봐 자 아이고 잘한다 자 아이고 잘한다 괜찮지 이제? 아이고 잘한다 오이고 오이고 잘했어 됐다 잘했다 오빈, 오이도 해볼까? 자 오빈이. 응?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오, 오, 오, 오. 하나씩 아, 끝나.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오빈이 한번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착해. 해고 착해, 해고 착해, 해고 착해, 해고 한다 해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어, 어, 잘한다. 어, 어 잘한다. 이거 이제 오, 오. 이지이 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말려 놓은 다음에 다시 이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궁금해? 니거야 네 이거. 니네 입에서 나온거야. 어제 채취한 거를 여기 입구가 열린 상태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 샘플 아이디가 같은지 확인한 다음에